안녕하세요 재질 어, 버프 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스타 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어, 해킹 대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어,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 일단 이 스택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뭐포맷 스트링 버그 어, 힙 영역 관련된거 네트워크 통신 뭐 파이널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이루어진 어 하나의 익스플로잇 엑설 사이즈에요 여기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예제들이 굉장히 좋은게 어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는 있걸다 하고 나면은 어 지금 요즘에 열리고 있는 해킹 대회에 어임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하고 나면 어좀 입문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어 이거를 다 하지 않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시면은 어, 굉장히, 네, 출전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어, 들어간 해킹대회는 이걸 다 풀어야지만 한 가지 정도를 풀수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예전에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그 해킹대회를 위해서 좀 제작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어, 제가 가르쳐 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 되게 삽질을 많이 해서, 어, 되게 정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쩌다 보니까, 어, 익스플로, 익스플로잇에 성공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됐고요. 음, 얼마 전에 학부모님한테 전화와서, 아, 도대체 해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냐, 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어, 내용이고요. 어 스택을 일단 다 봐도 뭐 스택만 다 봐도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환경은 칼리 리눅스라는 어, VMWare를 어,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 칼리 VMWare라고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어 웬만한 버전도 뭐 괜찮지만은 6 4사 비트로 어, 받아 주시는 게 이제 저랑 같은 환경에서 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ova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요걸로 받으시면 되고 어, 세팅은 버츄얼박스 세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 굳이 제가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거를 못할 정도면 어 이거 못하시거든요 이거 혼자 못할 정도면 이거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고 오시길 바라구요 어 제가 여기 선수 과정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몇개 적어 놓을게요 제가 전에 이제 적어 놓은 것들은 가능한 한 대풀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미 강의를 만들었던 것은 gdb 사용 방법 이라든지 어 스택 공격 기법 제가 이거를 링크를 어 유튜브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그거를 여러분 보시고 어, GDB 사용 방법과 스택 공격 기법 예, 보신 다음에 예, 따라오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물론 기본적인 리눅스 사용 방법 정도는 약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약간은 어, 물론 하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어, 약간 정도는 배우시는 게더 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프로토스타 어, 한번 어, 차근차근 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